프리뷰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이고요 어, 그냥 찾아오시면 안됩니다. 저희와 함께 사전 등록이 필요시 되구요. 그 다음에 오실때 백신카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네 오늘 더워5 어 들어가는 플로우 플랜인을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우선 중앙에 눈에 딱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다섯 개 들어갑니다. 아 이건 정말 환영하죠 다섯 개면은 코로나 시대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가 좀 북향이거든요 북남 그다음에 동서 위주로 2배드룸과 아, 1배드 원베드 참고로 이렇게 하얀색이고요 2배드는 녹색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지 파이쳐 드리겠는데요 우선 A3 플랜부터 보시겠습니다만 19층부터 이게 A3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분양은 4층부터 시작합니다 4층부터 18층 참고로 3층은 어메니티가 있고요. 18,000 sqft짜리 공간이 있고, 1, 2층은 로비와 58,000 sqft의 리테일스페이스 레스토랑, 파인다이닝도 들어온답니다. 레지던트는 4층부터 시작하는데요. 4층부터 18층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주로 4층부터 18층은 Adaptable Flow Plan이라고요 장애인분들을 위한 주로 이제 시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건설사에게 뭐 차이점은 복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 주로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Flow Plan이 지금 18층까지 돼 있고요 지금 19층부터 돼 있는 A3 Plan이 Show s u i t 에 있기 때문에 우선 A3 Plan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Adaptable 즉장애인분들의 어떤 맞춰진 Flow Plan과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분들에 대한 플로플랜 차이점을 또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A3 플랜 원베드원베드부터 배드, 보겠습니다. 원베드원베드555 스크래피트고요. 가격은 75만 불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19층, 이건 지금 19층이거든요. 19층 3호 라인이 발코니가 네, 199 스크래피트,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실제 소수위에 가보니까 여기가 입구거든요. 딱 들어가면서 오픈 컨셉으로 전체가 아, 라면의 플로어링입니다. 방까지 그렇고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가 8.5피트 네, 엄청 큰코츠 원피스로 돼 있더라고요. 네, 눈에 확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면의 자리에 총 7분이 앉을 수 있도록 깊숙히 이렇게 레그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이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키친 캐비넷도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좀 특이하게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키친 캐비넷이었거든요. 세일즈 매니저는 물어보니까 역시나 이게 키친 캐비넷이 스토사라는 브랜드인데요. 터스카니 이태리에서 만들어지고 어셈블까지 거기서 되고 이게 다 조립돼서 이쪽 다운타운 쇼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 5만불짜리 자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하이엔드 키친 캐비넷에 눈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어플라이언스도 있지 않습니까? 스토브라든가 4구. 그다음에 밑에 오븐이 있고요. 디쉬워셔, 프리지. 이게 다 우리가 보통 밀레라고 발음했었잖아요. 밀라. <미라> 이게 독일제, 독일 발음이래요. 밀라. 밀라가 지금 전, 전체형적으로 스탠다드로 들어가고요. 빌트인으로 돼서 이게 좀 보이지 않게 캐비넷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사 캐비넷 이게 하얗거나 또는 그레이 톤으로 갈수 있어요. 하얀 캐비넷이면 바닥이 좀 어둡게 들어가고요. 바닥이 좀 밝은 편이면 이 그레이 캐비넷으로 두 가지 컬러 스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P로 써 있는 게 이게 풀 아웃 펜트입니다. 그래서 원베드룸에 이런 펜트 스페이스 가 있다는 게좀 자료가 깊게 좀 디자인한 것 같고요. 굉장히 좀유용했쓸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 싱크가 또 이제 싱글 싱크로 블랑코 이것도 이태리 제품의 싱크대를 썼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돌아오면 이쪽에서 쭉 이제 보시면 이제 오픈 컨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다이닝 룸처럼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워크스테이션이 이렇게 아, 실제 거기 쇼스윗에 위 가보면 이 빌트인으로 아, 현재는 어떤 저 바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무 그냥, 그냥 오픈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로 뭐 빌트인 데스크라든가 아니면 캐비넷을 붙여서 바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어, 이제 들어올 때부터 사실 또 스마트하게 키리스 한국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 도어, 패드 형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터머 스탯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인데요. 참고로 이게 다 에어컨과 히팅 히팅 앤 쿨링이 다 어, 중앙 난방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포함이고요. 관리비가 지금 62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가 어, 브랜트우드 로케이션 뭐라고 붙어있는 어, 그런 편의시설이 붙어있고 또 에어컨과 히팅이 포함이란거것 감안한다면 62세도 0 그렇게 또 엄청나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참고로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될게 이게 중앙난방 즉 Forced Air 시스템이거든요. 바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팬 코일이라고 하죠. 팬이 돌아가는 때 생기는 그런 전기로 돌리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비는 따로 또 내시긴 합니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닐 거로 좀 예상이 되고요. 좀 들어왔을 때 안방에 발코니로 볼수 있는 창문이 보입니다. 여기선 아쉽게 좀 나갈 수 없고요. 나가는 건 이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리빙 룸에서만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어, 지금 워킹 클라젯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워킹 클라젯은 도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근데 굉장히 이쁘게 쇼스위스에가 보시면 이쁘게 아주 진열을 잘해놨어요, 옷을. 자, 여기 이제 포켓 도어라고요. 쭉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면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바닥 난방. 네, 바닥 난방이 뉴히트라고 어, 주로 이제 저희가 랭리의 욕슨 파크, 욕슨. 콰드라 홈이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고요. 그리데또 하나 좀 사려 깊은 게 토일의 옆에 콘센트 꼽는 그런 또 어... 그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비대 비대로 혹시 다실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쓸도록 파워 콘센트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 베드인 경우는 원 베스밖에 없기 때문에 베스 터비 들어가죠. 근데 투 베드룸부터는 한쪽은 샤워 부스가 들어갑니다. 프레임 리스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7월 앙스위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게스트도 이쪽에서 쓸수 있고 문이 보이시죠? 스윙도어, 이쪽은 포켓도어. 그리고 이게 드라이어 앤 워셔 마찬가지로 다 밀라, 밀라 제품입니다. 근데 보통 원베드룸, 특히나 콘도에서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워셔 앤 드라이어 있는 게좀 드물죠?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위에 빌트인으로 또 쉘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반대쪽 편에 이제 엔트리 클라셋 s e t 보통 여기 신발장이라든가 옷을 게스트들을 둘수 있는 공간. 그래서 아주 짜임새 있게 여기 지금 555 스퀘어 피트 이고요. 이게 4층 기준으로 403호는 75만 불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한 1,320불 스퀘어 피트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가가 맞았고요. 투베드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투베드로 732에서 7 4 4스어피트가 되고요. 투베드룸는 투베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항하고 남양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좀 가격 면에서 투자자분들이 눈에 좀 또는 뒤에 좀끝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는 게 이게 88만 불대서 시작합니다. 4층에서 시작하는 가격대가 88만 불. 그럼 대충 계산해보면 이게 1200불이 됩니다. 스어피트어 그럼 이거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투 베드룸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아쉽게 한 베드룸 작은 베드룸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클로짓이 있죠 또베드2과베드 배드룸 r 이 사이가 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베드룸도 풀 e d 룸두 개라서 b 투자자 뭐 렌트를 줄 용으로 분들이나 아니면 원앤 덴으로 생각한다 r o 분들한테는 되게 환영적일 것 같습니다. 데 이걸 좀 어, 제가 좀 짚어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4층에서 18층은 어답터블이라고 일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들과 차이점을 둔플랜이 하나 이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둘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 이건 좀 스타가 붙어있죠 보통 플로클렌에 스타가 붙어있으면 어답터블이라고 일체어 타기 수월하게 도, 이동하시기 수월하게 되어 있는데요 차이점 눈에 확 들어오지 못시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방부터 볼까요 크로지 크죠 그죠?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근데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좀 작은 이유가 이 복도. 복도가 복도 꺾이지 않게 여기는 꺾여 있죠 그리고 화장실이 가장 큽니다 화장실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크죠 휠체어 타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사악 깊게 뽑았다 근데 비장애인 분들은 굳이 이렇게 피, 크게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워싱엔 들어가게 들어가고 엑스트라로 팬트리가 더 들어갑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그죠 그리고 여기 여기 엔트리 4a라고 그러잖아요 엔트리 y a 가 되게 넓죠 휠체가 들어올 수 있게 근데 아 이렇게 비장인 b4 플랜은 바로 이렇게 아, 꺾여지죠 그래서 클로지시 정도 커지는 그래서 실제 거주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 19층부터 시작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아 그렇게 지금 화장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차라리 클로지시 크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점은. 제가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8팔점점 피트 어, 정도의 전 원피스 쿼츠가 들어가고요. 여전히 7곱명 앉을 수 있게끔 다이닝 룸까지 쓸수 있는 그런 큰 아일랜드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펜트가 있고, 근데 이거는 여기 또어디션을 펜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화장실 안에 워셔드라이가 시 들어갔다는 거. 어플랜스가다 똑같이 밀라 네, 독일제고요. 마찬가지로 어, 워킹 클라지 있습니다. 여기도 포켓 도어를 열어지고요. 똑같이 이렇게 발코니 리빙 룸에서 나갈 수 있는데요. 이 발코니 사이즈가 오히려 원베드보다 좀 작을 수 있다는 거. 어, 원베드의 발코니가 굉장히 크게 뽑아져 있다는 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북향과 남향인데요. 어, 사실 타워 지금 이제 6가 북향에 들어갔고, 타워 1이 이미 벌써 남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는 사실은 낮은 층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크게 바라시면 안될것 같고요 앞에 타워 6가 지금 35층까지 이제 신청을 넣어서 이게 아마 더 시티와 딜를 해서 더 높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40층 이상이면 북향도 뷰가 마운틴 뷰랑 여러 가지 뷰가 나올 수 있다고 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뷰를 좀선호하시는 분들은 40층 이상 B4 플랜을 선호하고요 아니면 저층으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렌트나 등등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뭐 4층, 뭐 5층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메부 타워 5스타링 가격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베드룸은 75만불대에서 시작하고요. 이건 403호 A5 스타 플랜이 되겠고요. 2베드룸 88만불대라고 지금 귀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3 스타 가 되겠고요. 어, 409호 어, 북향이 되겠고요. 이건 참고로 동향이 되겠습니다. 원베드룸은 2베드룸 N10과 3베드룸은 1밀리온 N50,000 그래서 1 0 5 해서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층마다 보통 3,4천불 어, 층이 이제 천불이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디파진 네0 0 0 0 0 0 0 0때 필요하고요. 5%가 1년 6개월 뒤에. 와, 많이 펼쳐져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5%가 1년 뒤에. 0 2년 6개월에 2 0를 분납해서 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느슨하게 그나마 좀 나온 것 같고요. 첫 때 이제 10%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아, 이거는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땐 20%를 지금 2년 6개월에 내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아, 그런 디파직 스트럭처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영주권자 이상일 때고요. 영주권이 없으시면 거의 뭐 기간은 똑같은데 2년 6개월 동안 분납하시는 건데 두 번째가 5%가 아니라 10%가 10 됩니다. 즉, 사인하시때 10% 그 다음에 어나더 또 10%가 1년 6개월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 1년 뒤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스크래핏당 62센트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가스, 당연히 가스과 에어컨과 난방, 어, 어메니티 이런 게다 들어가 있고요 파킹하고 지금 스토리지는 누구나 다 원파킹은 들어가는데 스토리지를 여전히 지금 파이널라이즈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지금 어, 어떻게 이걸 할애를 할까 결정을 아직 못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단독 이벤트 수일일 6시에는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 Estimated c o m p 이 지연이 됐죠.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6월에서 8월, 2028년 현재 한 6년하고 한 6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그리고 어싸면 f가 1% 이거는 final purchase price. 한마디로 뭐 이거를 70만 원에 사셨는데 밀리언에 팔때 밀리언에 난 1% 개발세 내고 전멸을 할수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뭐 확실하게 투자 가치가 있죠. 왜? 어메이징 브랜드우드가 위치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죠? UBC에서 차로 한 30분, SFU로 차로 15분, BCU에서 차로 10분, 에밀리카로 차로 20분 정도. 그리고 또 개발사가 아시다시피 브랜트우드 몰 주인, 로이드 몰 주인, 그리고 파트너가 여러분 저 펜션, 온타리오 펜션 펀드를 엄청나게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아주 튼실한 개발사이죠. 여러모로 뭐든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라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당연히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오시면 되는데 저희 스티반 부동산 팀만의 단독 프리뷰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이고요 그냥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사전 등록이 필요시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 백신 카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then Bye bye